이번 시간에 단백질. 자 단백질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보신 물질일 겁니다. 식품화학에서도 식품학에서도 뭐 생화학, 영양학 기초, 고고 영양 뭐할것 없이 계속 단백질 나옵니다. 자 단백질 나오지만은 자 여기서는 <웃음>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 들어본 내용까지 좀 깊이 있게 정리가 자기 것으로 되도록 좀 하세요. 더 이상 이제 언급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의 포리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분류, 구조, 성질, 변성, 식품 단백질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책 내용을 책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고분자 질소 화물이다. 그리고 이 생명체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 구조물질이고 생명현상의 기능까지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단백질이 몸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뭐 구조물질이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근육을 이루고 있는 거다 단백질입니다. 물론 거기에 뭐 지방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 생명 현상까지 담당한다. 우리 몸속의 모든 것들이요, 뭐 효소라든지 뭐 면역 관련된 거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근본적인 그 물질은 이 단백질이 주 성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단백질은 산 또는 효소에 의해서 구성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자, 어떻게 해서 분해되냐. 가수분해로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분해되어서, 분해된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로 새로 합성을 해야 됩니다. 만듭니다. 자, 단백질 조성은 되게 뭐 탄소가 51에서 55%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산소 20에서 23.5, 질소 15.5에서 18.5, 뭐 수소 6.8에서 7.9, 황, 함, 황 아미노산,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황이 0.4에서 한 2.5% 그 이외에 종류에 따라서는 복합 단백질입니다. 인을 포함하고 있는 철을 포함하고 있는 요도, 구리 등 무기 성분을 합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소는 단백질에만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질소 가지고 있는 것이 핵산, DNA, r n a 핵산, 퓨린, 피리미린, 염기, 그 다음, 아마이드 화합물, 요소, 유레아, 크레아틴. 크레아틴 들어보셨죠? 크레아틴 어디에 있습니까? 크레아틴. 등에도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질소량에, 자, 전체 질소량에 질소 개수를 곱하면 단백질 양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단백질 양을 우리가 그냥 순수한 단백질이라고 볼수 없고, 조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크루드 프로그램. <웃음> 대부분 식품 단백질은 평균 16% 질소가 함유되어 있다. 평균 질소 함량이 16%다. 그래서 질소 개수를 구하라. 질소 개수 구하면 100 나누기, 100 나누기, 평균 질소 함량 16% 나누니까 이것이 값이 6.25, 6.25라는 질소개수를, 질소개수 6.25를 산출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질소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자,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미노산 구조를 보자. 구조를. 자, 아미노산은 아미노기하고 산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산이 카복실산이다. 자,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은 각각 한 개의 아미노기와 카복실기, 그 다음에 수소원자, 그 다음에 알 사이드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림 5의 1을 보자. 이겁니다. 자, 탄소에 수소, 아미노기, 카복실기그 다음, 여기에 겨사슬, 알, 이렇게 표현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아미노산을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실제로 입체 상태에서는 이와 같이 자, 아미노기가 우측에 혹은 좌측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 우측에 있는 걸 D, 좌측에 있는 걸 L 아미노산으로 이름을 부를게요. 자, D, L. 왜 D와 L이가 영어로 right, left인데 독일 독일어에서 유래됐어요. 오른쪽 (dextroretatory), 왼 e r o t a t o r y 이런 식으로 해서 DL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아미노산은 분자 내에 염기성기인 아미노기와 산성기인 카복실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 양쪽성 전해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에 자, 이 부분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의 결합한 탄소의 위치에 따라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결합한 탄소, 아미노기에 결합한. 탄소 아미노기가 결합한 탄소의 위치에 따라 그게 더 좋겠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리고 R기에 의해서 22호종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그 다음 아미노산은 곁사슬이 수소인 글라이신을 제외하고는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결합한 탄소 원자가, 자,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결합한 탄소 원자가 부재탄소입니다. 카이랄탄소이기 때문에 LD형 두 개의 입체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거울상 관계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를 D형, L형으로 구분했다. 그 다음 식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거의 모두가 L타입입니다. L타입이에요. 그래서 알파, 알파 아미노산이고요. L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 L 기호를 붙이지 않, 않고 그냥 생략하고 식품 속에 아미노산 표현하면 D타입, L타입 중에 어떤 타입이냐 묻는다면 L타입이다. 이 말입니다. L타입. 자, 그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20여종 우리가 구분을 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자, 중성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 그 다음 산성 아미노산, 염기, 염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그리고 황을 포함하고 있는 함황 아미노산, 그 다음 방향족 아미노산.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복소환 아미노산,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보자. 그룹별로 자, 중성아미노산 대표적인 것이 자 여기에 취환기 보세요. 수소 결합되어 있는 이 정확하게 우리가 에, 여러분들이 자, 아미노산, 이게 자꾸 구조식을 이렇게 저렇게 자꾸 바뀌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 주면은 더 뚜렷하고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자, 아미노기 여기에 이온화 이온화 시켜서 있는 형태로 그리기 힘들면은 그냥 COOH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는 NH2 아미노기, 카복실기. 그러니까 L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기를, NH2를 좌측으로 보내세요. 다 좌, 좌측이잖아. 맞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치환기를, 치환기를 이제 붙이면 됩니다. 자, 붙이면은 이게 글라이신, 메칠기, 알라닌, 격, 까지 CH 이렇게 격가지가 났습니다. 발린 CH2CH 격가지 루신 혹은 로이신 그 다음 이건 아이소루신 혹은 아이소로이신 그 다음 프로린 황을 가지고 있는 하망아미노산 메치오닌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알라닌이 CH3가 알라닌이죠. CH2의 수소자리에 하나, 이 벤젠링을 가지고 있어서, 벤젠링을 페닐기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페닐 알라닌, 이름을, 이렇게 페닐 알라닌,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페닐 알라닌의 벤젠링, 육각 오각 꼬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 치환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 그다음 극성 중성 아미노산. 자 여기는 비극성 중성 아미노산이었고요. 극성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이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알코올기 가지고 있죠. 알코올기 혹은 뭐 CONH2 자, 이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알코올의 OH 뿐만 아니라 SH 황 싸이올기를 가지고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극성인데 중성 아미노산이다. 이런 그룹으로. 자, 세린 트레오닌, 키로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시스테인, 시스테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부 우리 한글로 표현을 했잖아. 그렇죠? 자, 한글로 표현했는데, 한글 아니고, 자, 이걸 맞춰보고 합시다. 산성아미노산입니다. 산성 아미노산입니다. 산성. 왜 산성이냐? 여기에 카복실산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CH2 그다음에 카복실산. 여기는 CH2CH2카복실산. 자, 이런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산이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여기에 소듐 붙으면은 소듐 글루타메이트 소움 아스파라테이트. 우리 아주 음식 맛을 내는 어? 맛 성분입니다. MSG 들어 보셨죠? 그거입니다, 이거. 그다음 염기성 아미노산. 자, CH2CH2CH2CH2NH2. 아민기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입니다 리신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죠? 그 다음 CH2CH2CH2NH2NH2NH2 NH2, NH2, 알기닌 그 다음 히스티딘 자, 히스티딘 자, 이세 종류를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 종류 다 이제 그룹별로 봤어요 그룹별로 봤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기에서 자, 위치는 앞쪽에 받는 PPT의 그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시면 나중에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기가 쉬워요. 펩타이드 결합. 여기는 옆으로 지금 기록을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앞쪽에 보셨는 구조, 구조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되, 이 약코를 봅시다. 자, 글라이신. 야코, GLY,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면, 그냥 G, 이렇게 표현하면, 이 글라이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알라닌, 알라닌, ALA, 한자로, 라지 A, 바린, VAL, 라지 V, 루신, LEU, 라지 L, 아이소, 루신, I L E I 세린 S E R 라지 S 트레오닌 T H R 라지 T 아스파르산 A S P D 글루탐산 G L U E <웃음> 좀 다르죠 여기나 그죠? 달라졌죠? 약자 그다음 아스파라긴아스파라긴 ASN 라지 N 글루타민 GGLN 약자 Q 라이신 LYS 라지 K 알기닌 ARG 라지 R 시스테인 Cys 라지 C, 메티오닌 Met 라지 M, 타이로신 Tyr 라지 Y, 페닐알라닌 Phe 라지 F, 프로린 Pro 라지 P, 트립토판 트립토판 trp w 히스티린 h i s h 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다 외우라 그러는 건 아닌데 나중에 우리가 아미노산 쭉 만들어서 나올 때이 약호를 세자 기록하기도 번거로워요 그때는 지금 한자로 딱딱 표현을 했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아 이게 무슨 아미노산인지를 봤다. 그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등전점이 있습니다. 등전점이 뭐냐? 등전점이 뭘까? 등전점에서 어떠한 물리적 변화가 올까?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필수 아미노산 여덟 개 플러스 뭐 하나 혹은 둘 얘기를 하잖아. 필수 아미노산 꼭 기억을 좀 하세요. 필수 아미노산. 그럼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